안녕하세요 님들 하얀놀륜군입니다 오늘 차를 얻은 것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곤 레드 C 2014년형 파라곤 레드타입 C타입인데 이거는 드탈 변부 습, 스피드 부스터 근데 이건 A타.. H나 다른 타입에 비해서 약한 것 같네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할 맵은, 서, 차이나 서한병마용인데, 잠시만 마이크 소리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아, 아, 아, 아. 됐어. 어, 테스트를 하도록, 어, 테스트를. 뭐야? 오케이. 측면이 존나 멋지게 생겼죠? 드리프트하는 감이 아주 소프트합니다 이런 시발 연타은 개같이 안되네요 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같네요 제가 S1을 못해서 그럽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S2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뭐지? 평지에서 커팅하는거는 괜찮아요 어... 제가 S1에 길드려지지 않아서 그런건가 매우 소프트하네요 드리프트 근데 제가 카트를 엄청 못하는건 빼고 이차는좀 좋은 거 같네요 어... 아, 씨발! 어. 암튼, 저 같은 초보가 이 차를 사용해도 아주 좋네요. 다른 차에 비해서 꿀리는게 없어요. 나이 차. <웃음> 어휴, 뽑기 차만 아니면 살걸? 아주 뒤태가. <웃음> 안지가 나는군요 앞에가지고 아, 앞에도 엄청난 가능성을 공드됩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는 이외한테는 빌드전이나 뭐냐 스피드전 개인전 에서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카트라이더가 패치를 하면서 속도감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별로 빠르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그건 이따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나오고 S2에서 부스터 속도는 얼마나 나오는가 봅시다. 음 어디갔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여기있다 앞에는 엄청나게 멋집니다 옆에도 물론 그렇고 뒤테도 잘생겼어요 디자인이 아주 멋집니다 백기사를 보는 것 같아요 아이고. 백기사 HT를 보면은 드리프트가 호구 같은데,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네요. 이 정도면 뭐, 양반입니다. 세이버 HT처럼 막 드리프트가 날카롭다, 막 그런 건 없네요. 잘제 부스터를 써서, 최고속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봅시다 264가 나오네요 평타지행 그러면은 일단 그냥 막 까딱까딱 거려서 얼마나 나오는가 봅시다 아 방금 ESC를 눌러서 이상해졌어요 자 이제 까딱까딱거려서 얼마나 오는가 볼게요 289가 나오네요 이차가 좋으니까 한번 공방을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10분 넘기면 안 되지 않나? 아, 볼라한 판만 하지, 뭐. 팀전 한 판만 해봅시다. 응. 내 바이브레이트! 좋았어. 난 아주 시, 좋은 싱어가 될 거야. 아! 잘 이상해! 안 돼! 잠시만, 이거 S1인데? 아이, 카트가 패치돼가지고 오락가락하네, 미쳐버리겠네, 이거. 그, 저거 뭐가 저리 커? 전, 개인적으로 카트 패치된 거 매우 싫습니다. 이 새끼들아 안돼 이 등은 내 것이야 차가 아주 매우 좋아요 드립 아오 뜨가 매우 좋아요 다른 차에 비해서 월등히 드립 터가 좀 좋고 어개 새끼 아좀 알티 좀 눌러 이개 개간년아 너 멍청해. 이키 누르면 더 빠른데. 아 여기서 안정성이 매우 좋다는 거를 느꼈죠? 안면 드리프트 한거 아, 죠 파라고 오 디자인도 매우 좋고, 드리프트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커브키에서도 빠른 속력을 냅니다. 이런 씨. 좀 마. 네가 무슨 아이, 좀, 달라붙지 마. 니가 무슨 파리야 아이, 모기새끼야? 좋았어. 자, 이제, 파라곤의 부스터 엔진을, 출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자, 4등이죠? 이거 이제 3등으로 만들어보겠 아니, 사고만 안나서도 내가 지금 1등일 텐데. 아이, 뭐, 뭐 뭔, 모기새끼들이. 암튼, 이 자동차는 매우 좋습니다. 10분을 넘긴 것 같으니 이제 영상 종료를 하겠습니다. 카페 회원분들, 카트 잘하세요. 빠이빠이.